무슨 헤브 나와야지, 해브나와면안 돼. 렛, 원정 나와야지, 렛츠 나와면안 돼. 메이크 나와야지, 메이스 나와면안 되고. 주가 나와야지, 더지가나와면안 된다. 투, 디디 이런 거 없어.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 명사는 법 명사란 말이 쓰이면 항상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야, 세 개. 명사 구두 그렇고, 명사 절도 그래요. 뭐 대절 같은 게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I think 대절. 이렇게 나오지,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런 역할을 한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야. 투정서 주어 위치에 있을 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은능이라고 붙는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을늘이 붙는다. 목적을 때. 자타자을 결심했어. 뭐만 뭐 하는 것을 영어 공부하는 것을. 그렇죠? 을룰 붙죠 영어 공부하기로 영어 공부하는 것을. 보호 역할 때는 뭐많 하는 것이다. 뭐만 하 것이 되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타자의 목표는 바로 영어를 숙다라는 것이다. 마스터하는 것이다. 그죠? 뭐하는 것이다. 이게 명사용법이에요. 요세개개주로 간단하지? 자, 빨리 캐치하고. 보다 명사용법. 똑같아 명사처럼 명사도 하는 역할은 딱주식과그 다음에 설명 두 가지다. 수식으로 수되는 무조건 명사를 꾸며줍니다. 무조건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꾸며야 돼요. 뒤에서 꾸며야지. 앞에서 꾸며줄 순 없다. 투 명사 명사 이렇게 못 꾸며줘. 오케이. 그래서 타자는 봐, 아, 뒤에 있잖아. 하자는 펜이 하나 있어요. 어떤 펜이 있으면 쓸, 가지고 쓸 펜이 있습니다. 뭐뭐 할, 요런 행성이 나와야 된다. 뭐뭐 할, 뭐뭐 할, 세니? 어, 뭐뭐 하는 뭐뭐 할, 요런 식으로 시켜줍다그 다음에 이렇게 t r n has of paper to write on. 위에다가 쓸 종이가 있다. 이거 의미상의 목적이에요. 대부분이거 어, 페이퍼가 뒤에 오면 종이 위에다 쓰는 거잖아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의리가 없고. 자 그래서 쓸, 뭐가 있다? 종이가 있다. 됐죠? 하자는 친구가 있다? 도와줄 친구가 있다. 도와줄 친구가 있다. 됐죠? 친구 뒤에 들어가면 친구를 도와주는 거잖아. 오케이? 어, 의미성이 목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 쓸 때는 B2용법이 있는데 예정 운명 가능 의무 의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예정일 때는 뭐만 해야 됩니다. 비보인투나 Will로 바꿔줄 수 있고요. 운명은 be destined to 원형에서 뭐만 운명이다. 가능일 때는 뭐만 할수 있다. B2가 Can로 바꿔줄 수 있다. 의무일 때는 should로 바꿀수 있어요. 비동사 c 로스투가 B2, 뭐만. 이거 지금 예문을 안적었는데바빠서 의도는, 뭐야, 뭐만의 작정이다. i n t e n d to 원형, 이런 걸 바꿔줄 수 있어요. B2를. 뭐말의 예정이다. 자, 예를 들면, 하나 만 써볼까요? 자, 타자는 떠날 예정이에요. 타자 자, 봐. 타자는 is to leave. 어디를 향해서 떠날 예정이에요? for 서울. 서울을 향해서 떠날 예정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다 거의 위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정이야 대표적으로 99가 이렇게 나온다 구사정법은 뭐다? 구사정법은 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적 하나만 알아두셔도 된다 목막하기 위하여 그죠? 타자는 뭐? 타자는 타자는 여러분들 예언딱 들어보니까 타자는 뭐한다? 어 타자는 타자는 타자는, 타자는. 삽니다 뭐하겠지 않아요? 두두 To study,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다 To study, English 뭐 이렇게 쓸수 있지. 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영어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하자는 사는 거야. 아여기 공부하자면 다 되겠다. 그지 하자는 studies 어.